나는 알파벳 뭐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오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바다 속에서 살아. 이건 흐물흐물한 다리가 아주 많이 달려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문어야 영어로는 Octopus 알파벳 5로 시작하지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아주 기다란 목을 가지고 있는 새야 이건 날 수는 없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타조야. 영어로는 마스쥬치 알파벳 으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동그랗게 생긴 야채야. 이건 평소에는 연두색이지만 껍질을 까면 하얗게 변해. 껍질을 깔때 굉장히 매운 냄새가 난단다.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양파야 영어로는 마니 알파벳 호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문어 영어로는 아키퍼스 타조 영어로는 마스트리지 양파, 영어로는 마니언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오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